흔히 네, 네. 어, <웃음> 인터넷으로 접하는 이 마우스피스 교통은 어, 이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내가 꼭 무는 거죠 요거 같은 거는 <웃음> 이제 그래서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무는데 내가 어느 정도를 내밀어야 효과가 있고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째 나을 수가 없고, 그리고 요거에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, 그냥. 아, 마우스 피스를 끼고, 어 이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치아의 통증 또는 교합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문을 이제 좀더 제대로 된 장치를 쓰려고 이는 <웃음> 사람들이 많죠. 특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구조의 장치는 이꿈꾹 씹는 힘 때문에 이 치아의 교합압, 이 교정력이 가해져요. 그래서 치아 변형이 생기고, 그러면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요거를다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일단 앞니가 첫 번째 아프고 장기간 쓰면은 이게 어금니 쪽에 교합병이 생겨서 굉장히 아, 아 잘못 쓰면 위험한 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진동을 나야겠죠. 결정적으로 어, 모든 장치의 공통점인데, 어, 궁극적으로 턱이 작든 뭐 뒤로 밀렸든 뭐 뭐가 됐든 혀가 크든 궁극적으로 기도를 막는 거는 결국은 혀거든요. 혀가 와서 최종적인 행동을 마무리합니다. 기도를 막아버리면. 그래서 혀가 차지할 수 있는, 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인데, 턱을 앞으로 내미는 것도 혀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건데, <웃음> 이런 걸 보면, 이 혀의 공간을 다 침범한다고요. 특히 이제 그 뜨거운 물로 쓰는 그 아주 두꺼운 거 있잖아요. 그 위아래 붙어 있는 거. 그거 같으면은, 정말 그 부피가 크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혀 공간을 더 잡아먹는.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맞춤형 장치 이제 본을 떠서 정밀하게 맞춰야 되는 이제 방위성이 생기잖아요